열라면 먹어볼까 신제품으로 출시됐지 열쫄면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와 치즈 돈까스도 준비했지 돈까운드 와 근데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닌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열쫄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딱 뜯어보니까 진짜 쫄면 액상스프가 들어가 있고 후레이크 스프가 들어가 있는데 별첨스프로 열쫄면 스프가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기호에 맞게 넣어서 드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는 뭐두개다 넣고서는 비볐습니다 그래서 아 과연 얼마나 매울지 기대가 되고 또 함께 먹으면 맛있을 채소들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치즈돈가스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른 먹어보자 다 오리지널 먼저. 와, 어? 야, 이어 야. 진짜 매워요. 들어가자마자 손은 슬슬 떨리기 시작하고. 오, 야, 이거 약간 엽떡 매운맛 정도 느낌인데요? 이거? 돈스 음! 아니, 돈까스랑 먹으니까 맛있다. 사실, 진짜 쫄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진짜 쫄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랑 같이 먹을 때 깻잎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거든요. 오늘은 깻잎을 안 넣었는데 콩나물이랑 양배추 이런 애들 같이 넣으니까 또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또 더해져 서또 맛있네. <웃음> 아니 참 이거 안 불어도 되잖아. <웃음> 이제 좀 적응이 됐다 근데 요런 돈가스나 되게 기름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근데 먹다 보니까 확실히 양이 많긴 많다 아까 고기 표지 보니까 153g으로 넉넉하게 넣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양이 많네 얼마 전에 불비빔면 먹었었잖아요 팔도 불비빔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 얘가 좀더 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다 맛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쫄면 같은 거 먹을 때 채소 이렇게 같이 버무려 먹잖아요 이게 맛도 좋은데 혈당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맛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채소 꼭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알았죠? 아,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엽떡 매운맛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맵찌리 분들은 시도하지 마세요 <웃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열 쫄면 먹어봤는데요 얘도 진짜 맵고 얘도 왠지 팔도불 비빔면처럼 먹으면 뭐 한5 0 스코빌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네. 맛있었습니다 <웃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